제가 오늘은 필수 여름기본댐 예전 영상 중에 여자에게 있어야 할 여름기본댐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눠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심플하게 여름 필수템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필수 여름기본댐을 6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반팔티 반팔티 중에서도 화이트 티셔츠입니다 이티 모양을 고르실 때 얼굴형에 맞는 티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굴형에 맞지 않는 옷을 고르게 되면요 잘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얼굴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긴형과 그 다음에 저처럼 하관이 발달된 형 또한 계란형이 있는데요 이 긴형은 라운드넥이 잘 어울리고요 저처럼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제가 입은 것처럼 이 브이넥 옷이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러한 그 티셔츠가 있는데요. 저 같은 케이스에 이렇게 라운드를 이렇게 입게 되면요. 좀 여기가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관이 저처럼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브이넥을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또한 계란형은요. 브이넥이나 라운드형이 또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티셔츠를 또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반팔티에는 또 중요한 게 핏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넉넉한 핏을 고르게 되면 옷을 좀 이쁘게 입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적당한 핏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반바지입니다 이 반바지 종류에는요 면바지가 있고 또한 청바지도 있고 또한 버뮤다 팬츠가 있는데요 이 면바지는 우리가 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바지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이 버뮤다 팬츠는요 작년에도 트렌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정장 소재로 제작된 무릎 1인치 위에 있는 그런 반바지로 저희가 그 자켓과 함께 그 수트 개념의 그 복장으로 이번 트렌드에도 보여줄 예정인데요. 이 중년 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피스입니다. 저번에 제가 올해 유행하는 원피스는 이렇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원피스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트고요. 두 번째는 단색인데요. 먼저 이 프린트는요. 여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꽃 프린트나 아니면 뭐 도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기약적인 모양의 프린트 옷을 입으시면 아주 화사하게 보이는데요. 요즘 빅사이즈의 꽃 프린트가 유행입니다. 그러나 이 동양인들한테는 작은 모양의 프린트가 좋고요. 또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모양의 프린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의 사진은요. 다양한 프린트 옷입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트렌드 중에 하나인 도트 모양의 프린트입니다. 이첫 번째 사진은요. 블랙과 화이트가 매치된 스니커즈와 우드 박스백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코디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도트 모양의 검정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번째는요 소매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소매 이고요 또한 꽃 프린트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옷 프린트가 들어간 색상을 이용을 해서 머스타드 스니커즈와 매치를 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요 차이나 컬러의 v 넥 원피스에 재천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 v 넥 모양이라서 아주 얼굴도 날씬하게 보이고 몸도 좀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벨트로 포인트를 주어서요 신장이 길어 보이는 또한 몸이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른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색의 원피스가 있는데 이 단색의 원피스는 저희가 유행을 타도 실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옷과도 매치하는 데 굉장히 쉽고요. 또한 다른 컬러의 가디건이나 스카프나 블레이저와 또 코디하는 데도 아주 멋스럽게 저희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단은 린넨이나 폴리 홈방이 있는데요. 린넨은 저희가 다림질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이 폴리 홈방은 저희가 쉽게 또 빨래해서 금방 또 말르니까요. 쉽게 저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심플하고 헐렁하고 편안한 빛의 튜닉 드레스, 맥시 튜닉 드레스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드레스에는 모임때나격식 있는 자리에는요 허리에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다양하게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단색 원피스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트렌드 중에 하나인 자수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에 블랙백과 누드 컬러의 평평한 신발이라는 뜻으로 매우 낮은 굽을 말하는 플렉슈즈와 코디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누드 컬러의 신발을 신었을 때 효과가 바로 발목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린넨 원피스에재천벨트로 포인트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원피스는요 두가지 스타일로 저희가 코디할 수 있는데요 사진처럼 저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모습과요 또 다른 스타일은요 그 안에 다른 옷들과 코디해서 롱 자켓 개념으로 또한 입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인에게 깊이 파이는 에일라인 스타일의 원피스에 얼굴형이 계란형인 캐롤리나 헤레나 디자이너로 이 포인트로 핫핑크 하일과 또한 블러치 이어링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블랙 이 블랙은요 핫핑크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디하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사진은요 검정 투닉 스타일의 골드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화이트 백과 또한 골드 리본이 들어가 있는 플렉 샌들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블랙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주셔서 센스있게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지금 없으시다면 여름인 만큼 밝은 색의 스트레이트 핏즉 기본적인 핏의 청바지를 하나 그래도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산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바닷가로 여행을 갈때또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신발입니다. 플렉 샌들은 편안한 드레스나 헐렁한 반바지에 잘 어울리는 샌들이고요. 플립플랍이라는 흔히 저희가 쪼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만 줄을 끼워서 신는 슬리퍼입니다. 올해 여름 신발 트렌드에 아주 필수적인 신발인데요. 이 또한 키 높이를 높이고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은 플랫폼이라는 신발도 있는데요. 그러한 신발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입니다. 올해 유행하는 선글라스에는 또한 여러 모양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오버사이즈 프레임이 있습니다. 즉 이마부터 볼까지 모든 것을 덮는 선글라스인데요. 그러한 선글라스도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기약적인 모양의 플레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캣아이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선글라스도 있고요. 또한 컬러풀한 플레임도 있습니다. 색상이면 화이트라든지 옐로우라든지 블루라든지 그린 컬러의 선글라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요. 무엇보다 자기 얼굴형에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본인이 선호하는 선글라스를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도 옷을 잘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